그러면 여러분, 오늘은 마녀의 집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. 네. 책이 어쨌든 간, 완결이 났고. 직시도 택배~~ 뭐요? 뭐요? 뭐요? 택배? 뭐요, 이거? 아니, 밤중에 택배가 와? 뭐요? 아니, 개빨리 나갔네? 택배 온? 뭐요? 어 사용이 끝난 마녀의 전 티켓? 아유 치치네 치치네 집에 있어 치치네. Oh God, stop bothering me. Hello, Marmel. 아이고 제발 가라! 아이고, 아이고 아파! 아니 무슨 펜션에 덫 있어요? 집 주변에 더 비스트 많아요. 가끔 그들 벽에 머리를 박다 쿵! 곤란해요. 그래서 트랩 있어요? 아이고 치치 왔어. 맛있는까지 꽃이. 아이고 사정도 안좋면서 머리 이런 걸다 b y e Chichi-nim h a n d a e d g 좀 봐줘 미 내가 말했어요? <웃음> <웃음> 아 언니 빨리 나와 언니 지금 나가야? 아따 겁나 재촉해보네 얼른 타 얼른 타 아따 오라이요 오라이~ 도착하면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?